왕갈비 통닭 먹어볼까 극한 직업에 나왔던 황금올리브를 왕갈비 소스에 퐁당 넣었지 왕갈비 통닭 먹어볼까 통통한 닭다리부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소원 왕갈비 통닭 통사운드 어, 황금올리브 오랜만에 먹는데 아 진짜 맛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수원 왕갈비 통닭을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그 레시피 영상은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있습니다. 맛있는데? 후추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갈비양념입니다 살덩어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갈비 치킨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 굉장히 좀 다른 맛인데 얘가 훨씬 자극적인 갈비 맛이에요. 한번 일반 프라이드 몸통도 한번 먹을게요. 맛있나요? 아니, 처음에 이제 수원왕갈비통닭이 유명해서 이걸 그냥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왠지 영화를 보고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웃음> 와서 먹었는데 괜찮네요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원래 이거 한입 한딱 먹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수원왕갈비통닭 네, 수원 안갈비통닭입니다 <웃음> 처음에 다리만 먹었을 때는 좀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슴살 있는 부분을 덩어리로 먹으니까 아주 간이 잘 맞고 좋은데요? 원래 레시피는 닭도 직접 튀겨서 먹는 건데 사실 집에서 닭을 튀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황금올리브 후라이드가 맛있으니까 그거에다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먹어봤는데 이 황금올리브 자체가 닭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덩어리로 덩어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저 짭조름한 그 갈비 양념 소스를 버무려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콜라! 오늘도 특별 출연하신 입자열보내님 <웃음> <웃음> <웃음> 만족! 아주 깔끔하게 잘 따라졌어요! 짠! <웃음> 어, 아, 좋네요 난 날개를 깔끔하게 먹을 줄 아는 남자지 날개뼈 두 개를 잡고! 하나를... 아 이거 할 사이에 벌써 먹었겠는데? 하나 딱 들고 아잘 먹었습니다. 수원 왕갈비 통닭 영화도 보고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도 봤는데 아 어, 좋네요. <웃음> 되게 한번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다음에 갈비 치킨이 갑자기 먹고 싶다면 이미 시중에 파는 갈비레오랑 그또 갈비천왕인가 그런 갈비 치킨들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어, 제일 좋은 건 역시 갈비는 구워 먹는 게. <웃음> 어 동의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짠, <웃음>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웃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 그 영화를 꼭 보고 찍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래서 오늘 안 보면 계속 못볼것 같아서 지금 갑니다 밖은 영화 6도더라고요 아, 원래 팝, 팝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포켓몬 오르고를 사다 주면 여운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일단 세트를 하나 먹어야 겠요 와. 와, 하나 그냥 드, 드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만. 네. 뭘줄몰랐 <웃음> 재밌는데요. 재밌게 잘 봤고, <웃음> 저는 어, 좀더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 어쨌든 양념이 중요한 거니까, 프라이드는 이미 맛이 검증된... 어, 약간 비비큐 황금올리브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저 양념을 막 이렇게 해서 양념치킨을 만들면 맛있지 않을까? 푸린을 건졌습니다. 여원이가 좋아 좋아하겠죠?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여원이 선물 가져왔어요. 어디다 줄까요? 자. 더 들려. 더 들려. 예쁘지. 우리 같이 간다, 우리가. 그치? 저거 받으려고, 18,000원짜리 팝핑 먹었다. 오늘. 아빠 최고? 핑 없으면 어. 초록색을 빼내다 응, 핑크 없으면... 나도 없... 더요. 아, 그래? 다음에 핑크 없으면 초록색 사다줄게. 응. 응. 아니면 뭐야 돼? 보라색? 응, 알았어요.